슬픈 눈을 하고 있어 마치 나에게 이 별을 말하듯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이별해야 한다면 다시 속에 okay.